자, 이거 아마 승급전인 것 같은데 처음 해보는데 지금 이제 10랭크 됐거든요. 갑자기 보상이 별의 모래 막 몇천 개로 바뀌었어. 어, 와, 14. 와, 이런 분들이 이제 매칭되는 거랑 무섭다. 어, 저, 정말 뭐지? 무슨 타입이지? 모르겠고요. 한번 물어보자. 효과 별로구나. 바로 바꿔주고. 가랏 마기라스. 씹어버리는 거야. 요 정도는 한번 맞아볼 만할 것 같아요. 치바 봐, 치바 보세요. 한번, 고드름 침, 앙, 오케이, 만만하고. 자, 깨물어 보시기 준비 다돼 가면 효과 굉장했다, 굉장했다, 굉장했다, 굉장했다 들어갑니다. 자, 자, 막으셨고, 자, 방어 떨어지셨고, 효과가 굉장하다, 굉장하다, 굉장하다, 굉장하다. 아하, 요거는 막을게요. 막아서 좀더 때리고 싶습니다. 효과가 굉장하다를 조금 더 맛을 보고 싶어서. 야오, 굉장하다, 굉장하다, 굉장하다. 어, 와, 잠깐만, 그냥 맞았어야 되나? 피도 얼마 없는데? 저거는, 음, 절마 강철 타입이니까, 강철, 강철이 물이 괜찮았지 아마? 강철한테? 아닌가? 효과 별로, 지는 내한테 별로네. 오케이. 괜찮았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자, 깨물어 부시, 바로 갑니다. 자, 깨물어 부셔버리라 씹어버리자, 이 말이죠. 엑셀런트, 바카오!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깨물어 부수기가 좀센공은 아니라가지고, 어, 좀 약하긴 하네. 아, 이거를. 아, 한번 막을게요. 막을게요. 막이게뭔 <웃음> 영린이었구나. 어, 영린 아프다. 영린 아프다. 영린 아프지 효과가 별로인듯 하다고 그러면 깨물어 로 보시기 어? 아씨, 괜히 스킬두개 망설이다가 괜찮을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 정도는 잠깐만. 요거, 요거 영린 쓸게 야, 게임은 게임 보시기. 게임으로 보시기. 이게 악, 악이니까. 그지? 아직 사실 헷갈리는데. 겁나 헷갈리는데. 깨물부시기, 오케이. 뭐고, 별로 뭐, 효과가 별로인 것 같다. 아이씨, 막 야, 씨, 내 태그 지금 쿨타임인가? 태그 쿨타임인가? 고드름침, 아야. 태그, 굴. 아, 태그 되네. 태그 되네. 아, 태그 할걸. 뭐고. 자, 깨물부시기 한번 더! 좋아요. 야, 타이밍 좋았다. 지렸다, 이거. 야, 이 정도 랭크 잡나? 내가? 이게? 잡아줘요? 어? 아직 있었어? 실드가? 자 어? 효과가 굉장했다는데? 야 큰일났다 잠깐만 이거 너무 센거 아닐까? 어 저기 형 진짜 형 진짜 형 설마 마지막에 형 진짜 형님? 악! 오케이 별로구나 쳐봐주세요 <웃음> <웃음> 형님 청님 쳐봐주세요 이야 여기 또 여기 맛이 있네 어? 우와 씨. 자, 이거, 와! 봤나? 어? 오전 4승. 야, 우리, 우리 구찌들 진짜 센거 했구나. 생방에서 구찌들 는데 겁나 쳐맞았었는데. 괜찮죠? 이 정도면. 지금 형. 11랭크 달았어, 형. 어때, 어때?